자 이제 방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여섯 시가다 됐어요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확실히 지금 거의 뭐야 20일 동안 침대에 어질러펴놓 거를 한 번에 치우려그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일단 오늘은 제집 앞에 유명한 재즈바가 있어요 거기를 좀 가볼 가 생각 중에요 이 아직 한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안건데 한가지 사라졌어요 벌써 드론 랜디필터가 사라져가지고 어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 넘어갈 때쯤엔 찾지 않을까요? 원래 도이스텝에 그 제가 올라갔었던 오늘은 실패 완전 근데 아직 한달 살기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거기를 가볼까 했는데 오늘도 하늘이 뿌예 약간 마음에 드는 하늘이 아니야 해도 못 찍을 것 같은 하늘이야 요 아랫부분 여기는 파란데 여기 아랫부분 이렇게 안개 껴 있잖아 이거 이거면은 절대 안 보여요 첫 외출입니다 지금 이제 저녁을 먹고요 한좀 일찍 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재즈바를 관람해 보려고요 일단 로컬 쪽으로 또 넘어가야죠 싸게 먹어야 되니까. 네. 핫. 게 It wants p i c how m u c 로컬 음식점에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해 봅니다. 이번에는 맛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약간 포장마차에서 먹는 기분. 선택은 현명했습니다 지금 여기 안개 낀거 보이시죠 위에는조금 노을 색깔 변했는데 음. 자 이제 저는낀이를 떼었는데 당이 땡겨요 이럴 때 어떡하냐 숙소 들어가서 무료 코코아를 기여시면 됩니다 <놀람> Let's <laughs> go. <laughs> 자, 이제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재즈바를 가봐야죠. 재즈바를 다녀왔는데요 글쎄요 이게 매일매일 재즈바가 열리는데 밴드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근데 이런말하기 좀 그렇지만 오늘은 뭔가 좀제 기분 분위기 무드랑 약간 너무 안 맞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너무 빨리 들어왔습니다 동행을 구해서 술을 먹어야 되나 그냥 누워서 자야 되나 뭔가 텐션이 굉장히 떨어지는 하루네요 자기로 했습니다 고민 끝에 자기로 했어요 오늘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오늘 기록 끝 그럼 내일 봐요